Sunday morning, feel that ache i 기 s 대근처 my heart. I c a n 습 hold on any longer. seconds from falling apart. 반갑습니다 한국타산입니다 제가 최근에 MBTI 검사를 했습니다 MBTI 검사를 했는데 음, 과연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이 한국타산의 진짜 모습인가 를좀 증명을 시켜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하는 관계로 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아, 지금 위생관리 철저하시고 요즘 또이 시국인지라 맞습니다 많이 보셨던 분들이죠 <웃음> 이부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타대 남자친구로 유명한 태학이 예, 네, 모맙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한국타대 채널에서 살짝 유명해져가지고 네, 이부장은 이제 이름이 아니고 <웃음> 이준서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네, 뭐 준, 저는 준이랑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음. 동창이었지만 음. 이제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이고 음. 사귀게 된건 고이 때부터 <웃음> 공통점으로 저희 세 명은 고등학교 때다 이제 임원이라 해서 학교 반장, 선도부장, 전교회장 <웃음> 그때부터 이제 쭉 10년 동안 이제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MBTI 결과를 얘기해줄게.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야. 사회운동가형 사람은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꿈을 이루며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음... 이상같아 음. 혁명적이지 기억하자. 뭐 여러모로 그냥... <웃음> <웃음> 나고등학교때 어땠어 난? 지금보다 조금 더 약간 진지한 모습이 많았던? 진지... 예전, 예전이? 고등학생 때 어, 어 나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 하 항상 열정적이고 음. 도전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데 약간 힘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술 한잔하면 은좀 어. 인간적인 면이 이렇게 보여야 한다니까? 어. 슬플 때는 슬플 줄도 알고 그러니까 좀 엄청 친해지고 나서는 마냥 이렇게 그 낙관적인 사람은 음. 아니구나. 음. 항상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데 아. 아. 좀 인간적인 면도 있고. 보면 잘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일관성 있지. 음. 뭐 전교 회장 출신부터 지금까지 보면 은한 번도 성격은 번, 변하거나 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너네도 내 영상을 보잖아. 약간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이랑 현실 속의 내 모습이 <웃음> 음.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것 같아? 일단. 그 영상에 비춰지는 것만큼 집이 실제로 깨끗하진 않다. <웃음> 나이아 어. <웃음> 그렇지. 왜 너무 하고 싶었냐면 뭐 이거 이제 휴지도 이렇게 좀 치워. 우리 엄마가 이영 어. 영상을 보는데 어. 제발 집좀 준이처럼 깨끗하게 하고 살라고 하는데 어. <웃음> 너무 억울한 거야. <웃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웃음> 집을 저렇게 놓는 거지. 아 물론 물론. 사장님이 이제 저도 이제 자취를 오래 했고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 많아서 이제 집 가보는데 집 진짜 깨끗한 편인건 맞아요. 근데 음. 항상 그렇게 막 퍼펙트한 모습이 그렇지, 그렇지. 계속 유지되는건 절대 아니다. 아. 그거 항상 얘기하 어, 오케이 하늘 을 풀었네 드디어. 어. <웃음> 어머니 또, 보고 계세요또 <웃음> 다른 점 있지? 뭐? 평생을 딱 이렇게 찍게 아. 되면 음. 이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음, 음, 음. 맞아 마냥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도 그러니까 좀막 틀을 세우는 사람이긴 하지 음. 근데 더화면를 끄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되게 유쾌하고 더 정겹게 하는 분좀 젠틀하게 내가? 그렇지? 얼마 줄 거야? 계좌이체로 그럼 뭐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항타 그냥 가식을 떤다 이런 건 없어 는거 같아. 음, 가식. 가식이 그게, 어. 그게 말이 아다르고 뭐 다른 게. 어. 격식을 갖추는 거지. 음, 음. 촬영에 대해서. 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 그게 좀안 좋은 표현으로 가면 가식이 되는 거고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시청자한테 예의를. 어. 그래서 한국 타전에실체게 있을까? 실체. 그게 그런 것도 음. 있는 것 같아. 준이가 항상 좀 딱딱딱 플랜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음. 한번 던지면은 어. <웃음> 확실하게 던질 줄 아는. <웃음> <웃음> 어. 아, 손 놓으면은 어, 아, 아내 안에 치아 치아 치아. 와, 아, 치열아 이거. 아, <웃음>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몇날 며칠 막 오늘 운동 말고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실체라고 할거 없지. 뭐. 보통의 사람이지 이거는. 그한니 그러니까 뭐. 타잔이 아닌윤준의 모습이 있다. 어. 아, 약간 경교음이랄까? 어. 인간적인 인간미. 그렇습니다. 아, 너무 훈훈한 내용밖에 없네요. 진짜 <웃음> 할 테니까 잘 확인하고. <웃음> 알았지? <웃음> <웃음>